한약 복용 시 고기 섭취는 가려야 하나요? 본인 체질이나 처방에 따라 가려야 할 부분도 있지만 소화에 무리가 없는 정도의 고기 섭취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. 탄성질의 음식이 소화를 방해하기 때문에 탄성질인 돼지고기는 한약의 흡수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. 체질적으로 소우민이나 한성태우민의 경우 설사를 유발할 수 있어 돼지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으며 열이 많은 소양인이나 열태음인의 경우 닭고기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. 방 체질 관련 처방이 아니라면 체질에 크게 개의치 않으시고 섭취 후설사나 소화에 부담이 없다면 육류를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.